유튜브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에서 프로그램 다운로드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ITQ 시험장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를 해주겠습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 그럼 왼쪽 아래에 저장이 되죠. 하살표를 눌러서 열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시험을 엑셀을 친다면 한글 엑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글 엑셀을 선택하시고 본인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이름을 적고 선택을 누릅니다. 소험번호는 시험 일주일 전에 소험표를 인쇄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음표를 인쇄할 수 있으면 소음번호를 똑같이 쓰시고 시험 일주일 전이 아니라면 그냥 8자리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을 눌러주시고 오피스 2007 이상 확인 그러면 본인의 소음번호와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저장하는 위치는 내문서에 ITQ 폴더에 반드시 저장해야 됩니다. 확인 이제 여러분들은 수험번호와 수험자 이름이 뜬 상태에서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듣게 됩니다. 지시사항이 모두 끝나고 나면 이 부분의 시간이 빨간색 60분에서 59분 59초 58초에서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 상태에서 엑셀을 더블 클릭을 합니다. 엑셀이 시작이 되면 새 통합문서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답안 전송을 눌러서 파일을 전송하려고 해도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 파일이 존재하지 않죠. 없음이라고 뜹니다. 반드시 내문서의 ITQ 폴더에 수험자 번호와 수험자 이름이 정확한 파일이 존재해야만 답안 파일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없음이기 때문에 답안 전송을 클릭하셔도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전송이 안되죠. 확인. 상태가 공란이기 때문에 전송이 되지 않은 거죠. 닫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부터 저장을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위에 보시면 저장 아이콘이 있습니다.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반드시 내 p c 에 문서를 클릭하시고 ITQ를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서 문서와 ITQ가 나와야만 정확하게 작업하신 겁니다. 이제 아래에 파일 이름을 클릭하시고 수험번호 빼기 수험자명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저장 이제 위쪽 상단에 보시면 수험번호 빼기 수험자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답안 전송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존재에 있음이 뜨죠. 답안 전송을 누르시면 성공하였습니다가 되고 확인을 누르시면 상태에 성공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닫기를 눌러주시고 이제 열러비를 마우스 오른쪽 열러비 1을 해주시고 확인 작업을 하시다가 주기적으로 저장 아이콘만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는 저장 아이콘만 누르면 수원번호 빼기 이름으로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저장 위치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제 답안 전송만 누르시면 바로 전송이 됩니다. 그래서 전송을 계속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딱기 하시고 저장 아이콘만 10분 간격으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기 1분 전에 반드시 종료를 하셔야 됩니다. 감독관이 시험 10분 전부터 종료 10분 전이라고 시간을 알려주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남는다면 먼저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해주시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아직 작업을 완성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작업해 주시고 마지막 1분이 남았다고 하면 더 이상 작업하지 마시고 저장하고 답안 전송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분이 남았는데도 조금 더 작업하겠다고 작업을 하시면 답안 전송하는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답안이 전송되지 않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1분이 남으면 작업이 조금 남았더라도 저장 아이콘을 누르시고 답안 전송, 확인, 답안 전송을 눌러서 전송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상태가 성공으로 나오면 엑셀 창을 종료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시간이 남는다면 닫기를 누르시고 엑셀 창까지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류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엑셀 창을 종료해 주시고, 아래에 탐색기를 누르겠습니다. 이제, 내 네, PC에 보시면 문서라고 있습니다. 문서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엑셀 파일이 있는데 수음자가수음번호를 소음 실수로 잘못했을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12345679로 바꿔 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수음번호가 틀려졌죠. 이제 답안 전송을 누르면 확인 파일이 존재하지 않아서 전송이 안됩니다. 그래서 수험번호와 이름을 입력했는데도 답안 전송을 클릭했을 때 존재가 없음이 나오는 경우는 엑셀에서 수험번호와 이름을 잘못 저장하면 없음이 뜹니다. 그래서 반드시 마우스 오른쪽 이름 바꾸기. 수험번호와 이름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제 값을 정확하게 바꿔도 닫기를 하고 새로 열어야 정확하게 갱신이 됩니다. 닫기 해주시고 답안 전송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제 있음이라고 뜨죠.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시험 중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면 손을 들어서 감독관에게 시간을 반드시 확인 받아야 됩니다. 손을 들고 컴퓨터가 꺼졌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감독관에게 알려주시면 감독관이 시간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시 컴퓨터가 재부팅되고 문제 파일을 여러분이 저장한 아래쪽에 탐색기에서 다시 엑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서 정상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되면 솜을 거수해서 감독관이 기록한 시간부터 여러분이 엑셀을 다시 실행하는 시간까지를 추가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감독관에게 거수를 해서 알려주시고 저장 아이콘만 클릭했다면 아래에 탐색기에서 엑셀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해 주시면 되고 답안을 전송까지 해주셨다면 전송한 답안 파일을 다시 가져와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송한 파일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수시로 저장만 하시고 저장된 파일을 탐색기에서 더블클릭해서 가져오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